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 7강입니다. 자, 여러분, 어, 복습 많이 하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 우리 5형식, 그, 5형식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어, 했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조금씩 하시면서, 이제 분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계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6강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매일 한강씩 들어도 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량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자, 기 목소리들, 저 보이스 녹음하고 계시죠? 그죠? 그 녹음하셔서 계속 듣고 계신데, 이제 분량이 늘어나면 그걸 한 번, 전체 분량을 한 번씩 듣고, 두 번씩 듣고, 세 번씩 듣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그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매번 강의를 이제, 어, 7강부터는 이제 매일 듣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우리 전체 강의가 약 2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이 20강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3개월 분량으로 3개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 그 정해 놓은 이유는 그 매일 한강씩 들으면 사실 20일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분량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이것을 텀을 두고 뭐 이틀에 한강 혹은 길면 점점 진도가 나다, 나가다 보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면 3일에 한강 혹은 너무 많아지면 4일에 한강 정도 들으시는 것이 그 여러분이 그것을 그 제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3개월 분량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김치도 익어야 맛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기 다지기라 해서 뭐 간단한 지식습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 이 기본기 다지락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이 부분이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사실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할때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응용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강이 덥고 이제 조금 텀을 두시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그 전체 강의를 한두번 정도 이렇게 녹음해서 들으셨다면 뭐한 3일간에 한 여섯 번 정도 듣고 또 다음 강의를 들어, 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조율을 좀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노트를 덮으셔야죠. 그죠? 아, 노트를 덮으시고 우리 처음부터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복습할 수는 없지만 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과정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품사, 자, 첫 시간이 기본 사품사의 이해였죠 그렇죠? 자 여러분 형용사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리언, 리얼, 뭐 뭐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그랬지 그죠? 명사의 의미에는? 다섯 가지. 뭐, 뭐, 미음, 것, 기, 라고, 다고. 그렇죠? 예. 자, 동사 음미 있고, 부사 음미 있고, 그죠? 자, 여러분, 명사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류. 여섯 가지가 있죠? 자, 기억나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 형용사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 부정사의 명사적, 아, 형용사적 용법. 자,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동사류에는. 자,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그죠? 동사, 조동사구, 동사구, 자, 복합동사구. 그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사류에는 뭐가 있죠? 부사류는 다섯 가지죠. 그죠? 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맞습니다 자구 아시죠? 구 자, 구에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자절 자, 절이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는 최소한의 문장 아, 이걸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작은 문장이 우리가 5형식 배우고 있는데 바로 1형식입니다 다음, 품격. 자 품격. 자 우리 품사와 품격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사자로 끝나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면 품사라고 그러고 품격이라는 건그 단어가 오형식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느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느냐, 목적의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자로 끝나면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품사 이제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뭐 미음 걷기라고 타고 이렇게 끝나면 명사라고 그러죠. 그죠. 자, 니은 리얼의 끝나면 형용사, 자, 다 자로 끝나면 동사. 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시간을 나타내는 거, 어제, 오늘, 내일, 작년에,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거, 아침에, 뭐 오후에 이런 것들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음. 자, 동사의 네 가지 형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t 이라고 했습니다. tell. 은 수요동사인데, 뭐뭐 해주다라는 수요동사인데, t e 의 과거가 뭡니까? 예, t o l 그죠? 토울드 d t 의 과거 분사형이 뭐죠? 예, t o l 입니다 그죠? 자,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분 자, t 의 현재 분사형은? 자, ing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telling. 그죠? 어. 자, teach는, teach의 과거형은 taught. 과거 분사형은 taught. 현재 분사형은 teaching. 자, ing만 붙이면 되고, 그죠? 자, 우리 대명사의 구분, 이래서 주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자 당신의 아버지, 자,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는 소유격이죠, 그죠? your father, 자, your father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에게, 자, 그에게, 에게 얼러리면 뭡니까? 목적격이죠, 그죠? 그. 힘입니다, 힘, h-i-m H -I -M. 자, 우리를 이러면, 우리를, 자 에게 얼러리니까 뭡니까? 위에 목적격 us죠. 그죠? us. 자, 그녀의 직업. 자, 그녀의 직업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녀의니까 소유격이니까 her job. 그죠? her job.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들의 자, 그들의 학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학교. 자, their school. 그죠? their school. 자, T H E I R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딱 우리 5형식 배웠습니다, 그죠? 자 주어에는 어떤품사가 쓰입니까? 자 주어에는 어떤품사가 쓰이죠? 네, 명사 류만 쓰입니다. 자 목적어에는 어떤품사가 쓰이죠? 네, 목적어에도 명사 류만 쓰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어에는 보어에는 자 명사 류와 형용사 류 여러분 지금 소리내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자, 꼭 소리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네, 동일하게, 그렇죠? 목적어니까뭐조건 명사류만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간접목적격조사에는 어떤 게쓰인다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자, 간접목적어에는 사람, 사람이 와요, 사람이 직접목적어에는 물건이고, 그죠?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자,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 사형식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누구누구 누구 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뭐,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해준다. 자, 사형식의 서술료에는 어떤 동사가 쓰인다고 그랬죠? 네, 수여동사. 그렇죠? 수여동사. 자, 1형식과 5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네, 모든 동사가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동사가 자, 2형식에는 어떤 동사? 네, B동사, 그죠? B동사는 자동사의 대표 동사이다 그리고 자동사에는 look, sound, taste, seem, smell 뭐 이런 어, 것들이 있다고 했고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두자고 그랬죠, 그죠? 자, 사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죠? 네, 두 동사, 그죠? 자, 두 동사는 일반 동사 혹은 타동사의 대표 동사이다 자, 타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형식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다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우리 3-1형식 배웠죠 그죠? 3-1형식 자 3-1형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구조 형태 그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자 사실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요, 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끝내고 리딩을 하시게 될때자이 부분이 그 리딩 하실 때 눈에 들어와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 그것이 인식이 돼야, 아, 이 부분이 3-1형식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3-1형식은 사실 몇 형식이라고 했습니까? 3-1형식은 사실 3형식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전치사 플러스 뒤에 목적어는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사류가 사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운다고, 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니까 러그 부분을 관로로딱 치면 3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니까. 그니까, 3-1형식의 서술료에는 어떤 동사가 쓰일까요? 네, 3 삼형식에는 그죠? 당연히 두 동사가 쓰이겠죠. 두 동사. 일반 동사, 타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요동사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수요동사에는 보통 여덟 가지를 우리가 그 적고 우리 암기해 보려고 했는데 자 어떤 수요동사가 있죠? 자, give, 자, Bring, 그죠? Buy, 사주다, Show, 보여주다, Lend, 빌려주다, Tell, 말해주다, 뭐 알려주다 이렇게, Get, 가져다 주다, 그죠? Teach, 가르쳐 주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8가지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5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5형식 자 5형식의 구조에는 어떤 게 있죠? 아 구조는 어떻게 되죠? 자 5형식 구조는 자, 주어, 서술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목적격 보호의 기능이 뭡니까? 예 네. 목적어를 그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보호는 목적격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죠? 네 맞습니다 예. 주격보호와 마찬가지로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리고 5형식에 자주 쓰이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패턴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자 5형식, 그 다섯 번째 형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 어떤 거라고 했죠? 예, 주어, 스스로 목적어, 투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투 부정사. 이투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투 부정사는 그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했죠? 용법. 자.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사적 용법,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류에 속하죠, 그죠? 그 명사류라는 거는 모두 한 통속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죠?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네.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타고. 자, 다섯 가지가 있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 부정사는 해석이, 자, 의미가 그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요, 요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나중에. 자, 부정사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문장이 뭐였습니까? 자, I want that. 자, I want you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기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미음 겉기라고 다고할 때, 기자가 붙었어요. 그죠? 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자, 자 번역을 하시든가 리스닝을 하시든가 우리 그 문장을 한번 다뤄보죠. 자, 자 여러분, 자, I, I, want to go there. 자, I wanna go there. 자, 해석이 어떻게 되죠? 예,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자, 이게 몇 형식입니까? 자, 일 형식입니다, 그죠? There는 부사고 wanna g 는 동사 구가 돼서 서술어를 이루니까 1형식이에요. 자, he studies very hard. 자, he studies very hard. 해석. 네,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몇 형식이죠? 네, 1형식입니다. 그죠? very hard는 부사구니까 매우 열심히 이렇게 돼서 자, 다음은 자 영작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나는 그 책을 지난 주에 읽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지난 주에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몇 형식이죠? 나는 그 책을 지난 주에. 자, 나는 주어죠. 그 책을 했으니까 목적어죠, 그죠? 어디 붙었으니까 지난 주에는 시간을 나타니까 내 부사죠, 그죠? 읽었다, 서술어죠, 그죠? 동사니까. I read the book last week. 그죠? I read the book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답변 잘 하셨습니까? 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영작해 봅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I need you. 그죠? 3형식이죠, 3형식. 사명식. 자, 해석해 보십시오. He teaches me English. he teaches me english 자,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몇 형식이죠? 네. 4형식이죠. 그죠? 4형식. l i get you a pen. i get you a pen.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내가 당신에게 펜 하나를 가져다 줄게요. 펜 하나 갖다 줄게요. 자, 사형식이죠. 그죠? 자, I'll, 자, I'll, 자, I'll lend you some money. I'll lend you some money.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몇 형식인지. I'll lend you some money. 네, 사형식이죠. 그죠? 어, 내가 너에게 돈을 좀 빌려줄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he gave it to me. he gave it to me 해석. 자, 몇 형식이에요? he gave it to me. 자, 3-1형식이죠. 그렇죠? 그죠? 그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자, 그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자, 해석 떠해보십 자, he gave me that. he gave me that.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4형식이니까, 자, 에게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3-1형식과 4형식은 해석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해보십시오. She, she bought this pen for me. 자, 해석. 자, 그녀가 이 펜을 나에게 사주었어요. 사실은 직역하면 나를 위해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녀가 이 펜을 나에게 사주었어요. 이렇게 해석되요 그죠? 자, 자 police protects us from danger. police protects us from danger. 자, 해석. 자, 3-1형식이죠. 자, 경찰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죠? I thank you for your help. I thank you for your help. 자, 해석. 나는 당신에게, 자, 당신의 도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도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래 for는. 무엇을 뭐, 뭐 위하여라고 했죠. 그죠? 이게 의역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의 도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자, 영어, 자, 외국어는 특히 직역과 의역을 사실 구분하면서 접근해야만이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it'll, it'll lead you to success. 자, it'll lead you to success. 자, 해석. 네, 맞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해석 잘 하셨습니까? 자, 3-1형식이죠. 3-1형식. 자, 해석 하나만 더해 볼까요? 자, I want that you learn English. 자, 우리 복문은 사실 지금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 예문 하나 들었죠, 지난 시간에. I want that. 자, 대시 접속사고 You learn English. 자, 해석. 어떻게 되죠? 자, 대선. 자, 뭐, 뭐, 미음 걷기라고 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표 접속사. 그리고 목적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해석은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자, 의역하면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어. 자, 그 요걸 오형식으로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자, 오형식으로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 스스로 목적어 투 부정사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죠? 영작, I want you to learn English. 그죠? I want you to learn까지가 오형식이고. Learn English. Learn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 보고 learn English하면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되니까 요뒷 부분은 3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복합구문에서 5형식과3형식이 결합된 문장입니다, 그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체 문장이 몇형식이냐라는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질문이다. 그 옳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문장에서 각 파트, 파트, 부, 별로, 아, 이 부분은 매등식이고또목적어 자리는 매등식이고또 뭐 부사절 자리는 매등식이고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장문을 할수 있고, 스피킹을 할수 있다고 제가 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저 복습 내용들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 답변하는 그러니까 장코치와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기본기가 다져지는 어그런 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굉장히 귀중하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사실 벌써 여러분하고 이게 질문 답변하는데 벌써 20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 20분을 투자를 했고 그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변하고 또 복습을 열심히 해 주셔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몇 점이라고 했죠? 90점, 그죠? 90점 이상은 답변하고 있어야 지금 여러분이 이 기본기과정을 잘 따라오고 있고 그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그 기대치가 있어요 90점 이상을 답변해 주셔야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바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그죠자 우리 5형식은 그 실질적으로 두개 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문이라고 했습니다. 복문. 자,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그 접속사로 연결되어진, 대, 어, that, 특별히 대시, 거의 다 써요. 자, 대시란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 대시,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복문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오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예문을, 그 복문을 하나 들고 이랬는데, 사실 오형식에는 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형식을 그 대표적으로 그 나타내는 게. 자, 1번이 뭔가 하면, 자, 자, 적어 봅시다. 목적격 보호에, 자, 투 부정사. 그 사실 투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투 부정사가, 자, 쓰이는 경우. 자, 자, 네 가지 패턴을 하는데 그 중에 자첫 번째 패턴이에요. 목적 격보에 투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 목적어투 부정사라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복문을 하나 더 설명하고 또 그걸 압축해보고 그 나머지 또 예문을 또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이런 문장을 하셨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자,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바라다, 희망하다 할때 hope란 동사를 써요. 네? 자, 자, I, 자 hope, 자 hope that. 자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종속절에 주어는 you예, 그죠? You 기회를 주다 할때 give죠, 그죠? 주다는 give예요. 수요동사를 그랬죠? Give me a chance. 어를 썼는 이유는, 자,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뭐, 기회를 여러 번주겠다이러면 chance 를쓰든가 만약에 두 번의 기회라면, 여기다 어 자리에 to 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 자리에.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요 부분이, 자, 주절이라고 했죠? 자, 주절이고, 몇 형식입니까? 일형식이죠. 일형식. 자, 주어 서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d 은, 자, 명사절, 그러니까 목적절을 이끄는 대표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사실 이것도 전체 문장이 몇 음식이냐라고 이렇게 따지면 주어 스스로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적어에는 명사류가 쓰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이 되면서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사실 삼형식이에요, 삼형식. 주어 스스로 목적어 절.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은 삼형식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특별히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you give me a chance. 자, 이거 몇 형식처럼 보입니까? 자,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다. 자, 이렇게 했었겠습니다.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해 주다 이렇게 되면 사형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종속절이고 이거는 사형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 형식적인 개념이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전체 문장은 몇 형식인가 하면 자 전체 문장은 삼형식이라고 했어요 사실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부분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 전체 문장은 3형식이에요. 어, 이게 목적,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 명사류에 속하면서. 그니까, 러 자, 요 부분. 그니까, 러 이걸, 이걸 일종의 복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이걸 복문이라고 하고, 자, 복문이라고 적어두시고, 자, 이걸 압축시켜 놓은 게, 자, 압축시켜 놓은 것이 5형식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주어가 뭡니까? I. 스스로는 hope. 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다 했죠? 자, 목적어 자리에 종속절의 주어가 목적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형식의 목적은, 목적어는 원래 주어였어요. 원래 주어,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였는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게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어 개념으로 그 인식을 하셔도 괜찮, 괜찮습니다. I hope you, 자, g i 가 서술하죠? 기부가 to 부정사로 여기 옵니다. 자, to give me a chance. 자, 해석. 자, 여러분 해석 적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빈 칸.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있으면 항상 밑자리에 한줄 정도 비워놓고 어, 빠르게 이렇게 해석을 적어줍시오. 이 부분에 해석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아, 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자, 호프가 뜻이 뭡니까? 바라다, 희망하다예요. 호프라는 말이죠. 그죠? 호프. 자, 나는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희망하다. 희망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해석 적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를 바래요.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볼수 있어요 I HOPE까지만 있다면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겠죠 1형식 주어 스스로식 I HOPE YOU까지 있다면 몇 형식이겠습니까? 3형식이 되죠 왜? 주어 스스로목적으니까 I HOPE YOU TO g i v e 까 오면 5형식이 된다 그죠? I HOPE YOU TO GIVE가 주어 스스로목적은투부정사니까 5형식이 되고 자, 요, 요 부분이 5형식이요, 그죠? 자, give me. 자, give me. 나에게 주다. 이러면 3형식인데, give me a chance. 이렇게 되어버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앞에, 요게 동사니까, 자, give는 동사죠, 그죠? 예, 앞에 주어가 생략됐다고 치고, 나에게 기회를 주다.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해 주다. 이러면 4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4형식이에요. 그렇죠. 요 문장 안에는 분명히 5형식과 4형식이 공존하고 있어요. 요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부의 주어는 u 예요왜 종속들의 주어가 U니까. 그렇죠. 자 사실 요걸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그좀 어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친숙해지면 사실 배움이란 그런 그런 것이, 그런, 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녹음해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친숙해지다 보면, 그, 친숙해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늘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학습하는 것이, 어, 그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예문 예물, 이것을 예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형식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이죠, 예? 1번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 예문을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그에게 자 그녀를 만나보라고 자, 충고했다. 자, 이렇게. 나는, 주어져, 그에게, 목적어죠 그녀를, 자, 그녀를 가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게, 투부정사의 목적이에요. 그녀를 만나보라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원법이니까 라고가 되죠. 그죠? 라고, 충고했다. 충고하다는 뭡니까? 어드바이 i 예요 그죠? 자, 명사로, 사실은 그 명사는 advice예요. advice. a d v i c 인데 advice, se가 되면 동사가 됩니다. 한번 써봅시다. I advised. 자과학입니다 advice가 동사예요. 충고하다. I advised him. 그에게 to. 만나 보라고. 만나라고, meet her. 자, meet가 만나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나는 그에게 그녀를 만나라고 충고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형식의 목적격 조사에 어떤 게 쓰입니까? 자, 이, 가, 자, 에게, 을, 을 다섯 가지가 쓰여죠 그죠? 자, 나는 그에게, 자, 에게가 쓰였어요. 그죠? 자, 그녀를, 자, 이것도 목적어잖습니까, 그죠? 스스로 목적어 됩니다, 그죠? 자, 동사는 스스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있거나 없거나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목적어니까, 자, 요 부분 또, 요 부분이 삼형식이고, 자, 이까지, 자, 겹쳐지죠, 그죠? 중복됩니다. 미트까지가 오형식이에요, 그죠? 오형식, 요 부분이 삼형식. 자. 어때 눈에 조금씩 들어오십니까? 자 해석 써 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그녀를 만나라고 충고했다. 자 해석, 자좀 빠르게 적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써 봅시다. 그는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권유했다. 권고했다. 자 권유하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충고하다랑 뭐, 뭐 권유하다랑 뭐 특별히 어떤 의미적인 차이는 없는데 자, 말이 다르죠, 그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는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권유했다. 자, 주어가 뭡니까 희죠 그죠? 자, 히가 이끄는 동사가 뭡니까? 그가 권유했다지 않습니까? 자, recommended. 자, r e c o m m e n d 자 recommend r e c o m m e n d 자 이게 권유하다예요. 자, recommended가 권유했다라고 과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권유하다. 자, 자 그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권유했다. 자 나에게 목적어. 자 아이의 목적어는 미죠, 그죠? 자 to go 가라고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죠, 그죠? 어디에? 자, 중국은 명사예요. 중국에 이러면, 자, 에가 뭡니까? 방향을 나타내죠. 그죠 방향을 나타내면 to, to, 자, China, to China. 자, 나라 이름 앞에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를 씁니다. 자, 그가 나에게 중국에 가라고, 자,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자, 해석 적으십시오. 자, 여기서 O형식이 어디까지입니까? 자, to go까지가 O형식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O형식이고 자, go. 자, 동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일단 그죠? 문장 가운데서 동사가 나오면 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식이 시작돼요. 아,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동사가... 우리가 그 5형식에 보면 주어, 스스로, 주어, 스스로, 보호, 주어, 스스로, 목적어, 주어, 스스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스스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가는 사람 중이죠. 사실은 그 5형식이라는 거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 하면 사실 주어가 시작점이 아니에요. 주어는 당연히 오는 거고, 스스로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다음에 보호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 간접, 목적어가 오느냐, 또뭐 목적어가 오느냐 부사류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술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시작해서 5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그죠? 그 중간 중간에 보면 계속 동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사 다음 부분이 몇형식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자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목적 목표입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recommend 자뭐 히가 없다고 치고 그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to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이게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go 다음에 자 go to China 중국에 이러면 전치사 구가 되죠 그죠? 부사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에는 부사 의미니까 중국에 가다 그러면 to China는 부사구니까 갈로를 치야 되겠죠 그죠 갈로를 그죠 그럼 몇형식입니까? 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사실 주어는 미인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결국 서술로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로니까 일형식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일형식이에요 그죠? 일형식 자, 투 고까지 이 부분은 오형식이고 자, 아까 문장하고 자,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는 달라요 그죠? 이거는 오형식과 일형식의 복합구문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해석, 밑에다꼭 적어 주십시오. 자, <웃음> 자, 그가 나에게, 자, <웃음> 자 그가 나에게 설거지 하라고 강요했다. 자,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do dishes, 이렇게 합니다. 예, dish, 이 하는 거는 접시, 혹은 요리,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접시를 하다를 저, 설거지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보울 그그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밥그릇 어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접시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접시를 하다가 이, 이 사람들은 그 설거지하다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두론드리하는게 있어요. 그 빨래하다를 세탁을 하다 이렇게 해서 두론드리하는 그, 그런 표현도 있고. 자, 두디시자 한번 봅시다 그가 나에게 설거지 하라고 강요했다. 뭐 영어를 배우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he force. 자, f o r c e 가는게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요하다. 자, 적었습니까? 자, 과거는 자, ed가 붙는데 여기 원래 e 가 있으니까 He forced to 이렇게 forced 이렇게 발음됩니다. He forced he forced me 자자 to 부정사 와야 되죠. 그러니까 t o dishes니까 two dishes 자자 접시 뭐 하나만 닦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이 d i s h 까지가 접시인데 자 es를 붙이니까 그뭐 접시류가 돼요. 접시류 자복복복복 복, 어, 저거 뭐요 복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가 나에게 설거지하라고 강요했다. 어, 하기 싫은데 말이죠. 그 어, 하기 싫은데 설거지하라고 강요했다 이자 이게 o 형식이에요 to d 까지가 그죠. 자5형식이고 사실은 요거 t do시즈를 하나의 동사로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원래 관용어고 설거지하다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접시를 하다 이래갖고. 자 이게 삼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몇 형식이 다 끊는다는 그 자체도 사실 좀 질문한다는 것 자체에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이게 몇 형식이다 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스피킹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저요까지는5형식이고요 부분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삼형식이고 뭐 그냥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오형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자, 해석 어떻게 되죠? 그가 나에게 설거지하라고 강요했다. 자, 적어주십시오. 자,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사장이, 자, 회사 다니실 분들,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라고 명령했다. 자, 우리 사장이, 그니까, 어떻게 면 마이 보스예요 Our boss 해도 되고, 그죠? 그, 우리가 그 실생, 뭐 사장이라면 president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일상적으로 이제 보스라고 해요. 보스, 그죠? 자, 마이 보스. 자 명령하다가 뭡니까 명령하다, 자, o r 입니다오 r order. d 어. e 자, o r 가 명령하다. 뭐 주문하다도 되죠, 그죠? 자,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 어, 주문하다 됩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습니다 자, 명령했다니까 과거로 써야죠, 자, order. 자, 자 동사의 과거형에 ed가 붙는 것을 우리 규칙형 동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ed가 안 붙고 불규칙적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land 과거는 l a n d d k 하고 그냥 더가 t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불규칙 동사라고 하고 무조건 ed가 붙는 것들이 그 규칙 동사라는데 이 부분이 규칙 동사가 한 9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이 ed를 붙입니다. 그죠? My boss ordered. 자,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했으니까 us죠. 그죠? 자, 그것을 내일 까지. 자 내일까지는 뭐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죠. 그죠? 부사예요. 내일까지는. 예? 자 끝내라고. 끝내다는 뭡니까? 끝나다. 끝내다. finish예요. finish. 피니쉬. 그죠? 자 그것을. 자, it. finish it.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자, by tomorrow. t-o-m-o-r-r-o-w 자, by tomorrow, 내일까지. 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장의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몇 형식입니까? My boss ordered us to finish. 그죠? 여기까지가 5형식이죠? 자, 여기 동사가 나왔죠? 동사는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죠? 동사를 시작 기점으로 해서 뒤에는 무조건 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피니시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이란 잇이 나왔어요 it. 자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죠 그요 부분이 삼형식이에요 그죠 삼형식 자 바이 트마로는 뭡니까 아까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구라고 했어요 그죠 내일까지 그죠 자요 구조가 이해가 됩니까 자자 여기 또 드디어 우리 바이란 전치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바이에 대해서 한번그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 편으로 잠깐 넘어가서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자, 여러분, 전치사. 자, 어, 아. 적혀있습니까? 아, 전치사가 뭡니까? 자, 전치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는 부사의미에 속한다그랬어요 부사의미 그죠 그 명사의미 형용사의미 동사의미 아닌 모든 것이 부사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 전치사는 부사의 의미에 속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왼쪽 그 노트 왼쪽 편에 적는 부분입니다 전치사는 부사의 의미에 속한다 자 우리 by 한번 봅시다. by 자 1번 by by는 사실 두 가지 경우로 쓰여요. 첫째는 시간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자 언제 언제까지 자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씁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오늘까지 뭐 다음주까지 이럴 때까지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장소의 개념에 쓰일 때는 바이가 어디 어디 옆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그는, 자, 저사, 뭐, 그 사람은 그문 옆에 써 있었어요. 이럴 때, 자, he stood by the door. 이렇게 해서, 문 옆에. 이렇게 돼. 뭐, 뭐, 옆에. 이렇게 됩니다. 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옆에 영어를 한번 적을까요 by t o m o r r 해볼까요? tomorrow. 자, 내일까지. 그렇죠 뭐 어디 어디 옆에 이러면 바이 더도 바이 더도 이러면 자 여러분 더가 뜻이 뭐랬죠? 그라 고했죠 정관사 더그죠 우리 부정관사 정관사 배웠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문 옆에 이렇게 됩니다. 그문 옆에 자 여러분 해석 자어 뭐 필요하신 분은 해석 적어두십시오. 자두 번째 인이 있습니다. 인 있습니다. 인자 인은 뜻이 뭡니까? 자 인은 어디 어디 안에에요 안에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인 이러면 무조건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은 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서클이 있는데, 인은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하고 앳하고 헷갈리는데, s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인과 s는 s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 부분을 애이라고 합니다. s 그게보에 s는 뭐뭐 옆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고 사실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바이라 그러고 그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옆은 옆인데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as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라고요? 어디 어디 안에 자 영어로 예문 하나 적어볼까요? 여러분 좀 여기 공간이 협소하니까 여러분 노트에는 조금 이렇게 공간을 좀 충분히 잡고 한번 적어주십시오 자, 우리 교실 안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실 안에. 자, in our classroom. 그죠? 교실은 그 classroom이죠. 자, class는 수업이고, 수업하는 방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in our classroom 하면, 우리, 우리의 교실 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at. 에슨, 뭐라고 했죠 이래, 뭐 어디, 어디, 옆에 이렇게 했으면 그죠. 옆에 가는 거는, 자, 여기 걸로 열고, 자, 걸쳐 있다. 자, 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봅시다. 걸쳐서 자, 걸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아까 동그라미 있는데, 이렇게 선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걸, 걸쳐 있다. 그랬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자. 이 in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 이렇게 치시고, 네. 자, in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 was in my room. 자, I was in my room. 했습니다. 그래. 자, 너 지난주 일요일 날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니까 나는 나의 방 안에 있었다. 자, 비동사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비동사의 뜻은 이다 혹은 있다예요. 자, 비동사의 뜻이 뭐라고요? 이다 혹은 있다예요. 자, 이다, 자, 있다. 이런 뜻인데, 즉, was라는 말은 과거거든요. I am의 과거가 I was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방 안에 있었다예요. 자, m의 과거가 was라고 했습니다. I am. 자, s를 또 설명해 볼까요? 자, I was. At home. 자, at home이라고 했습니다. At home.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죠? 방 안에 있는 거하고 집에 있는 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방 안에 있다는 거는 하여튼 뭐방 속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런 뜻이고 그죠? At home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집에 있었는데 사실 뭘 했는지 몰라요. 뭐 마당에 나가서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마당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집 앞에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안도 아니고, 완전히 바깥도 아니고, 이렇게 걸쳐있다는 그런 개념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t. 자, 구분 되십니까? I was at home. 자, in과 at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어, 헷갈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게 또뭐 있죠? 자, 우리 4번인가요? 3번일까요? 자 with. 자 with는 뭡니까 다시? 자 누구 누구와 함께. 자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자 with my friend. 자 with my friend하면 나의 친구와 함께. 자, 너 어제 뭐 했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문장이 성립되죠. 그렇죠? 그죠? I saw a movie with my friend. 자, 이렇게 됩니다. 자, o v e 자, for. 자, for의 기본 뜻은, 그 여기 저해살 하나만 적어두는 거는 사실 요 기본적인 뜻은 그전치사의 최소한 하나는 암기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 사실은 그한 개의 기본적인 뜻을 안다고 해서 전치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왜그근가면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역적으로 의역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해 받아보셔야 그, 받아, 그 보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거 와 함께 이래갔다고 무조건 함께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저 for처럼 무엇무엇을 위하여 자 무엇무엇을 위하여 자 이런 것처럼 무조건 위하여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무엇무엇에 대해 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녀가, 뭐, 그, 그녀가, 뭐랬죠? 이것을 나에게 사주었다. 이랬을 때, She bought this for me. 이랬잖아요. 그죠? 그, 직역은, 그녀가 이것을 나를 위해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의역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녀가 이것을 나에게 사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에게가 될 수도 있고, 대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기본적인 뜻을 알아두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 그죠? 자, 옆에 For my family 이렇게 적어볼까요? For my family 자, For my family가 뭡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 자, 뭐 나의 아빠는 나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6번. 자, on. 자, on도 자주 사용되죠 그죠 on은 뭐뭐 위에요 뭐뭐 위에 오케이 뭐뭐 위에 그 우리 책상 위에 혹은 테이블 위에 저 컴퓨터 위에 뭐 뭐가 뭐 있다 이럴 때 자, 자 on the desk 자그 더는 정관사니까 그 책상 위에 되는 거야 그 책상 위에 그죠 정관사니까 자, 우리 또 to 배웠죠 예? to to가 뭐죠 투는 무조건 여러분들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 방향인데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석 어떻게됩니까뭐 어디 어디로도 되고 어디 어디에도 되고 어디 어디 쪽으로도 되고. 어? 나는 뭐그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도 되고 부산으로 갔다도 되고 그죠? 뭐 누구 누구에게 주었다 할 때도 사실 투가 쓰인,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 투는 방향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어디로. 뭐 어디 어디 그 어디 어디에 뭐 하여튼 의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어죠꼭 기억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to 인 to 어, 인천이라고 한번 적봅시다 to 인천, 자 i n c h o n i n c 어, c h o n 자 인천에 자 나는 어제 자뭐 어, 친구를 만나러 인천에 갔었다. I went to i n c h e n to meet my friend. 이런데 그 방향을 나타내는 t o 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전치사를 이 정도로 읽겠습니다. 이 정도를 확실하게 해 두시고, 앞으로 진행, 이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계속 전치사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기본적인 뜻은 한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문장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역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전치사는 감각적으로 익혀야 돼요. 이걸 뭐 산수 그 공식처럼 뭐 1다기, 1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전치사는 그 한국 사람들이 전치사를 수용하는 데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아, 열심히 하시, 하시더라도 1년, 2년, 어,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고 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치사를 우리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3-1형식 예문이 지금 이, 그 오른쪽 우측 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그, 뭐, 그녀, 우리 엄마도 될수 있고, 그렇죠?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뭡니까? she. 그죠? 말하다. 자, 말해 주다 할때 자, tell 죠 tell. tell 여러분 배웠죠. 그죠? tell의 과거는 뭡니까? told예요. 그죠? 여기 우리 동사 몇 가지 그때 좌측편에 적었었죠. 그죠? She told me. 자. 뒤에 뭐 갑니까? 자, TV를 보지 말라고 이랬습니다. 보지 말라 고 아니, 보라고도 아니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돼요. 자,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자, TV를 보다 이러면, watch TV, 그럼요. 그죠? 맞죠? 자, watch TV인데, 그러면 to watch,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to watch, 어, 자, to watch TV,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녀가, 이렇게 해서요.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투 부정사가 있어요. 투 부정사의, 그, 보지 말라고 하면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을 만들어주려면 투 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써주면 돼요. n 그러니까, she told me not to watch TV. 자, she told me not to watch TV.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 해석 적어주시고, 자, 요까지가 오형식이고 그죠? 자, 요 부분, 자,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지금까지 5형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주어 스스로 목적어 투부정사 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형식에 나타낸, 그, 오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그 형태는, 기본 형태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 아, 물론 이거 명사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 명사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명사, 그, 다한 통속이니까, 그렇죠? 예, 설명드렸다시피 자, 우리, 그, 세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미리 한 번, 은하한번 떼어, 그, 떼어놓고 들어가죠. 세 번째 구조는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두 번째 경우는 목적격 보호에, 우리가 첫 번째 경우는 목적격 보호에 뭐가 왔습니까? 투 부정사가 왔었죠. 그죠? 요번엔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 사실은 한 70%, 80%는 거의 첫 번째 형태, 주어 스스로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지도 않고, 그 빈번하게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른다. 자, 누가 보스입니까? 네, 그가 보스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죠. 그죠? 자, 우리. 자, we call him. 자, boss. 자, 이게 주어고, 이게 스스로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돼요. 자, call은, 자, 적어볼까요? 자, 부르다, 호칭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죠? 뭐, 전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전화하다. 자, 부르다, 전화하다. 자, 해석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자, 라고 이러면 저 명사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죠? 보스라고 부른다. 자,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명사. 그죠? 자, 이렇게 자, 표시해 드립시다. 그러면, 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보충 설명. 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해되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we call him boss. 자, 해석 적으십시오. 자, 우리는 그를 자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자, 임명하다. 이러면 appoint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제 뭐 appointment 이러면 이제 뭐 약속 뭐 이런 것도 돼요. 그죠? 그데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러면 appoint라는 동사를 쓰고, 자, 지도자는 뭡니까? 리더죠. 그죠? 자, 우리는 그를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러면 자, 어포인트 어포인트가 point. 임명하다 그러면요 요거 규칙 동사입니다. 규칙 동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ED를 붙이면 돼요. 어포인트드. Appointed. 자, 어포인트드라고 발음합니다. 자, 요게 자, 임명하다. 임명하다. 우리는 그를 글을, 자 그를은 힘이죠 힘 목적격 힘 지도자로 자 지도자라면 자어 리더 자어 리더 자한 명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해석 어떻게 돼요 자 해석 적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를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자어 리더가 어떻게 돼요 자 누가 지도자죠? 그가 지도자예요. 그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 자,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자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빠가 뭐그 그 자녀를, 아,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뭐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자, 나의 아빠가 나를 비행기 조종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만들다는 뭐죠? 나의 아빠니까, my father. 그죠? 자, my daddy. 뭐, daddy 이런 말도 써요. 그죠? 예. My father. 자, 만들다는 뭡니까? 자, 메이커죠. 그죠? 자, 메이커의 과거는 메이트예요 자 만들다 만들어 주다 그죠 자 만들다 만들어 주인데자자 <웃음> 여기서는 그 오케이 okay, 자 만들다 만들어 주다입니다. My father made me 자 a father 아 a p i l o t 그죠? P I L O T 자 자, 나의 아버지가 나를 비행기 조종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자, a pilot. 자,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그것이 자 누가 그 파일럿인가 하면 내가 파일럿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충설명해 주는 게 파일럿이다, 목적격 보호다, 그죠? 나의 아버지가 나를 파일럿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뭐 감사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더 좋겠죠, 그죠? 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를 비행기 조종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오형식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세 번째는 자 목적격 보호에 아까 뭐가 온다 그랬죠? 형용사가 오는 경우 자형용사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요 자, 요것도 우리 이런 말, 그 여러분들 혹시 그, 그 영어 공부하시면서 어, 좀 자주 사용해 보셨,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It makes me happy, 뭐, it makes me sad It makes me exciting.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뭐 make me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아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뭐, 뭐 흥미롭게 합니다. 재미있게 해줍니다.라고 뭐 어, 이런 것들 들어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주로, 그러니까 여 목적격 보의 형사가 오는 경우는 make란 동사가 잘 쓰여요. 자 make는 사실은 그그 그 영어에 보면 make, let, take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get 이러면서 굉장히 그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동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런 단어들은 그 여러 가지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자 여기. 나의 친구가 나를 재미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재미있게 합니다. 자, 나의 친구가 뭐죠? 주어. My friend. 자, my friend가 주어요 그죠? 예. 자, 자 make란 동사를 썼습니다. 자. 자, make. 아까 우리, 나의 아빠가 나를 비행기 조동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 때는, 만들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메이크가 기본적인 뜻이 만들다, 그러면요. 예. 근데 그, 그 make 여기 좀어보시죠 기본 뜻이 그 만들다인데, 자한 가지 뜻더 있어요, 그죠? 자,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 자, 물론 더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메이크가. 그런데 기본 뜻은 만들다인데,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오형식에서는 그 오형식에서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주로 이렇게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나를 재밌게 한다, 슬프게 한다, 기쁘게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잘 쓰입니다 자 주어가 보세요 마이 프렌드가 몇 인칭입니까? I 아니죠? U 아니죠? 3인칭이에요 그죠? 자 마이라고 했지만은 마이 프렌드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친구는 나의 친구일 뿐이죠 그죠? 사실 그예요 그 그러니까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죠 메이크 과거는 메이트지 않습니까 그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s 나 es 를 붙여야 돼요 my friend makes me 자, fun 이렇습니다 fun 자, fun은 그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예요 사실 요 fun이 재미 이래고 명사도 됩니다 자, 밑에 그 재미 이래고 명사도 돼요 자, 영어에는 보면 그한 단어가 무조건 형용사다 무조건 형, 그 명사다 그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fun이라는 거는 사실은 fun이라는 형용사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fun이 재미도 되고 재미있는 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고 자 나의 친구는 나를 재미있게 합니다 자 하게 하다니까 그죠? 재미있게 합니다 자 목적격 보호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목적격 보호 조사, 조사가 없다 그랬죠? 그죠? 보호는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재미있게 합니다. 자, 누가 나의 친구가 나를 재미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여기 예문을 한두개 내지 세개더 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영식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 녹음하셔서 열심히 복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